조잔 켰어요. <놀람이> 어, 맞춰 상태 <웃음> 니가 다르지, 니가 다르지, 니가 다르지, 니가 다르지, 니가 다르지, 니가 수많은 끝까지! 고네자 우리 자자 누룽아 안녕하세요 나 우버워치 는 게임 아니야왜 어? 그러는 거야 <웃음> 아 아이, 오랜만이라 아이씨참안네자 <웃음> 드가자 으아, 어아니아어아 으아, 으아, 닙니까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제아 으아, 으아, 안돼 나야 나난 늑대 인간이야 들어와또로비형캣 <웃음> <웃음> <웃음> 유후 바다바다어왜 그러나 유후 어리스 안녕하세요 되겠냐구 되겠냐구 에이, 천천히 해봐. 궁 있어. 갔나! 이게나야어 뭐야? 꽁 줬어? 응, 말해주지! 응, 그럼 무조건 가지! 자, 끌가자! 그 인가사 그 임마! 갔어! 리퍼 카이게나야한번 주세요! 한번 주세요! 한번 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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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지금 켰다니까요. 확인하고 와. 진짜 켰어. 캠이블 얼마나 하나인지 보여줄게. 다 들어오라고 다 해. 팀방 갈까? 팀방 가. 팀보가팀보가 60개, 60개. 하... 안녕하십니까. 바로 들어가! 미쳤다, 그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멜론. 자, 자, 자, 자. Go, go. 려요요 e Tire, r u 까 i m k a 가 u k a Kabuka. Ta, Tigada, Tigada. w o 피 h o o Namu Tapchi. 야 저어크레 일로와니네뭐 쭉..어 피인데 잡아줘 잡아줘 빨리가자 빨리가자 드가자 드가자 봤어. 봤어 봤어. 자, 하나 둘셋 이게 나야. 봤어. 다 들어와. 조님 하나 루시오나만. 조님. <웃음> 다 잡았어. 하나 할수 있잖아. 하나. 하나. 어, 라인이 해도 그렇지. 공다 썼는데. 잠깐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안녕하세요 하나 피 돌아가야지 할만하다. 다 뛰었다, 다 뛰었다. 오케이, 천천히. 아 겐디 있어? 이야호! 다 뛰었다, 다 뛰었다, 다 뛰었다. 임마네. 마네 로아, 아나카. 무술게. 어, 뭐 할만해들할만해할만니 유후. 못찾게지못찾게지 뭐뭐 나이스. 이거지뭐 어쩔건데 어쩔건데 모든가 말든가 아모든가지호못찾지게지모리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들 할만해! 천천히 천천히! 정글에 빌! 할게 할게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씨 제발! 제발! 와. 다 잡았는데 뭐야, 로우 님 멜리시 뺏겼어? 로우 님 뺏겼어? 멜리시 아니, 나 멜리시 하려고 했어. 아, 로우 님이 목숨을 안 던지니까 지잖아요. 로우 님 이거 못 이기면 집안 보낼 거야. 이 방송 망했어. 알았지? 이거 뽕 못보면 지안 보낼거야 나 메르치 하고싶다 해 okay, 그러면 따라와 따라와 간다 누구보다 빨리 남들보다 다르게 딸에게 리듬을 타는 나는 레킹볼 어차피 니목푸리만 네 나가지 않아? 유호어 아무도 못잡아 야야야 야, 왜 또? 따... 잘못 눌렀어 나복귀전이라고 오늘 너네가 지면 안 돼요. 진짜. 진짜 지면 안 돼요. 알게천천히천천히 천천히. 아, 기저가저면 어떡해 아왜어딨는아 살아남 살아남아 살았거든. 살아나 살봐할만하잖아다뛰어주잖아아나기아나 살아나 다자 공기 다공살거든살케이살았나살나살나살나만살면나만살면나나만살면돼 로우는 어? 죽어도 돼아 <웃음> 왜왜왜 왜. 아 뭔데 뭔데 뿜어지고 뿜어지고 밀어 밀어재껴 밀어재껴 밀어재껴 밀어재껴 밀어재껴 뭐라 한줄한 줄로 한 줄로 와 아이씨 근데. 아 라인 해야 되나? 아, 라인 해야 되나? 진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들 스 라인피 라인피 라인피 라인컷 잠깐만 하나 도는 중 도는 중야다 찍었다 다 찍었다 루시오 막았다 루시오 막았다 루시오 루시피 루시피바 피방 피방 피1 정블 피해! 정 피해! 컷 했거든, 컷했거와 봐봐! 어? 오 근데 나 시청자에 올랐어. <웃음> 봤나? 아, 이거 뭐 쉽다니까 봐봐. 봤어, 로니 이 정도 한다니까. 어, 그래, 한번더 해, 한번더 해. 오늘 나 탱커 하는 날이야. 오늘 흔한 날 아니에요. 내가 무료, 내가 탱커 하는 날이라고. 진러만 했잖아. 이따가 막판에 모이라까지 해줄까? <웃음> 완벽한데. 응. 모이라 하는 게 보고 싶어. 갑자기? 공짜로는 안 돼요. <웃음> 로님 지금 혹시 보고 있어요 유튜브? 네. 응? 네. 응? 응. 어우 목아파 <웃음> 아 이게 우유를 넣으면 되는데 두유를 넣어서 그런가요? 음! 그럼 저희 재밌는 거 해야죠 로우님 아시죠? 아 기대됩니다 아, 아 신난다 아 대신에 아, 아? <웃음> 딜로 한판 할까요? 탱커 말고? 아니 됐죠. 나는 힐로 말고는 못해요 원래 다아나다 다. 아, 나, 나, 나. 내가 겐시 연습중인데 막판에 겐지하면 될거같아 왜 안들어가지? 그럼 언니 가보시죠 아! 아 왜요? 아무것도 싸운는거 아니야 그런거 자정정하게 들어와 도와줄게 내가 입대걸 봤죠? 시작부터 컷? 와와 와, 잠깐만 와 겐지 엄청 잘한 아, 쉬었다가 t 쉬었.. cut. shut t 어 e cut. shut t h 다가 u t s 가 u t t 어 e cut. 이 h u 탁 the cut. shut the cut. s 잘 u t t 아 와 역시 잘 잡았어. <웃음> 어, 막 막판에 딜로 딱 하면 멋있을 것 같아. 그쵸? 딱 하고 끝냅시다 레킨볼 네, 뭐 해줄까요? 골라라. 인이야 레킨볼이야. 시그마요. 진짜로? 딜볼 할게. <웃음> 오케이. 근데 이번 판에 로우님을 시킨 거 했으니까 이거를 먹으면은 오늘 니타다 또 나는 또 너구리 먹으 갈게요 미션 성공 오케이? 어. 아 오늘 그후원해 주셨잖아요 후원 했으니까 미션 성공 <웃음> 아니안 썼으니까 지금 아 지금 안 하는데 뭐 이거를 몇명 잡아야 된대 그러면 몇명 잡으면은 이제 미션 성공이에요 스 말고 아, 빨리 빨리 아, 원수... 아 원숭이 원숭이 오케이 어, 맞긴 한데 가볼게요 우킥 우킥기로 구키, 만들어버리네 아닙니다 이런 썩을 시작부터 시멘트라 부터 나 이제 너무 힘들겠는데 쉬울 수 있어 근데 좋아 무조건 좋아 붙였어요 빨리 로님 빨리, 빨리 빨리 나 죽을 수도 있거든 나 뛸거야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아 죽는다, 죽는다. 론이 좋아, 좋아. 뒤에. 론이 뒤에, 좋아. 론이 뭐, 죽는다, 왜? 하. 할 말에, 할 말에, 하셨죠? 뭐, 못 한다고? 나못할거 같다고? 나야, 나. 나 늑대 인간! 뭐든지 잘하는 사람 다컷 일로와 봤어? 봤어? 이게 나야 성공이에요 벌써? 미션 성공? 끝? 더 해야돼? 루님 얼마나 더 해줄까? 간다 캐리해달라고? 알았어 좋아 하나만 줘봐 바로 캐약하고 올게 진짜로 한번 줘봐 오케이 갔다 올게 잠깐만 3, 2, 1! Let's go! Party tonight. <목소리> 우호, 우호, 우호, 우호, 우호. <목소리> 나 o d 우 n 우 g h t 우 o o h o o w o o o o w o h o o Woohoo! w o o 살아왔 Woohoo! Woohoo! w o 딱한 번, 딱한번에봤어 나이스 지지미 지지미 자기가 지지미 컷 어디야? 어디고 어디고 들어와 들어와 먹어주고 살아야 되거든 우후! 살았습니다. 로니 현재까지 영대스. 지지기 지지기. 로니 한번더한번 더. 번만안내 주세요. 와. 컷 봤나? 이게 접니다. 근데 다네 로우니 원래 이틀 데스 와야 되잖아요 불타죠? 영데스? 네, 뛰어! 나. 나, 나 뛰어 뛰어 무리하지마 영데스 미션 아니네 이거 그쵸? 그렇죠? 영데스 미션 아니죠 왜나 영데, 영데스 하려고 그러지? <웃음> 대충 할까요 이제? 충분히 보여준 것 같은데 로우니 빠져 빠져 깔아줬어 깔아줬어 그. 아! 로우님! 차려줬잖아 아... 던지면 짜증나거 아냐 누구누구! 시메트라 알았어, 내려봐요 아, 뽕못 빨랐어 나 어우, 포못 빨랐어 내 너무 아파, 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았다. 로우님 모이라 진짜 아니야. 여기서 모이라 진짜 아니야. 아 모이라 진짜 아, 못하시잖아요. 로우님 모이라 잘하면 말은 안해. 못하시잖아요. 따보든가 따보든가 따보든가 못하시잖아요. 아 모이라 하지마. 야타해 나 힘들어. 나 정도 하는 거 아니면 하지마. 아 이게 국물. 잘가. 난안 죽을래. 아하하하 살아치롱 로니 로니. 아 뭐야 진짜 아니야. 아킬 따는 킬 따는 것도 없잖아. 이칭에다 보내던가. 아니. 아 그렇게 한거 아니라고. 우! 아, 어 재밌다. 니스 재밌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쩔건오 쩔건데 오 쩔건데 <목소리> 살았다 살았다 천천히 천천히 차려야니 저 반비 이따 한번 주세요 숨어있거든 저 갈게요 저 갈게요 갈게요 주세요 반비 주세요 나이큐 가자 들어가자 어디야 어디야 어데고어데고 어데고. 어데고 어데고 포탑하게 어데고 방치 돌렸어 망치 돌렸어 어데고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와부든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좋네 미니스턴 혼자 살기 너무 좋아 <웃음> 아니 춥지 <죽질> 않아 <웃음> <웃음> 거의 혹성 타 있을걸 한번더한번더 우후 안녕하세 요시 메트라. 시메 잡아 시메 잡아 아! 아! 어이 어떻게 저렇게 궁을 아니 궁을 뭐 앞에다 박나 파렇게이로게이할게요와게 죽었다 아렇 죽다 원래 뽕으로 살리라고 주는건데 뽕낸지 하는게 아니야 왜냐면 뽕겐지 한다고 한 번만 이기고 다 밀리거든 진정은 아나는 살리려고 뽕을 주는 사람 야야야 야, 피야 피야 피야 루니 어디야 루니 어디야 나 죽어 나 죽어 오고있어 오고있어 아 루니 가자 루니 가자 지금이야 가자 지금이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어. 나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저스 나이스. 나이스. 하다가. 하다가. 심해만 잡고. 이제 끝나고 걸어갈게 천천히 콰헐 아. 어? 이거를?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궁 써야되는데 궁 쓰자 써야 몰라가지고 로운은 나궁을쓸 줄을 모르겠어. 쓰긴 잘 쓰는데 쓸 줄을 모르겠어. 왜 치는 거야? 일단 해볼게. 딱세번죽었거든요 로리 몇번죽었어요네 번이요. 아, 그럼 별로 투이 안 나네요. 열받네. 크래 크래피, 크래커 크래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로운이 바로 가자. 붙어 붙어봐, 붙어봐. 간다, 로운이 간다. 드는데. 드가, 드가, 드가, 드가. 다 잡아, 다 잡아. 로운 어디갔어? 루인 어디갔어?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어디 갔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아니 뭐자거자거 자꾸 자꾸 잡아 정거 잡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가자 준비됐어 준비됐어 갈게 로우님 핀다 가자 로우님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할만해 할만해 메리시부터 메리시부터 메리시부터 메리시부터 메리시부터 무조건 죽인다 메리시 메리시 컷 메리시 컷 미니스터 미니스터 미니스터 미스터 미니스터 미스터미스터미터미스터미터 미니스터 미 로님어 어디 있어 없어? 헐 잡았다 잡았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좀 빠질게 좀 빠질게 피가 없어서 로님 빨리 나 뛸게 로님 로닌 조심 로닌 조심 피해 피해 피해 어 나이스 샀고 로님 로닌 로닌 나 같이 뛸게 할만해 할만해 천천히 천천히 오늘 나궁었거든부터 하나 둘 셋. 점프 부터 점프 부터 그럼 한 써야 될 같은 사람이. 게 아... 이건 못하겠다 아 <웃음> 너무 힘들다 야, 처음 치고 이런 놈은 잘하지 않았나? 어땠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윈스턴 그럼 뭐, 뭐 탱커 또 해? 아 윈스 좋은데 좀이 아쉽네 윈스 한번 더? 아니면 은뭐 겐지 보여줄까요? 겐지 오케이 그럼 겐지 잡고 패관 수련하러 갑시다 <웃음> 그리하여 겐지 영상을 찍게 되는데 영상 타이틀 그리하여 겐지를 플레이하게 되는데 아 요즘 너무 체력이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올렸어 올려야 되는데 거의. 연습하러 갑시다 로우 드가자 나 보호대 좀 낄게 손목 아파갖고 늙었나봐. <웃음> 보고대껴야겠어. 아 왜요 왜요 연습해야지. 더 가게 더어 간다. 자 시작. 지금 빨 들어와. 뭐야? 삭제. 아이 와. 다 들어와. 어디, 어디, 어디, 까디는데 어디, 까디는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까보는데, 어디, 어디, 어죽 어디, 어디, 어 피가 한어도안디어 똑같은데 못죽디겠나 어디, 어디, 이디 어디, 다들어와어들어와 들어와 이겠 나야 봤나 어디 까보는데 뭐로어쩔건데 어디 까보는데 다 들어와 어다 죽이고 있잖아 지금 절대 안 죽게 어이 씨 들어와 어이 씨. 빡세네 여기다가 먹고 들어가서 막세다 음. 들어와 들어와 임마 아 내가 죽였다 들어와. 나 옛날에 겐지가 아니야. 들어가서. 탈. 아. 빨리. 아, 어? <놀람> <놀람> <놀람>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더들 이거 와, 이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어 안녕하세요. 와. <웃음> 와. 근 와. 반나. 어 와, 저저 따라가셨네. 그 근데 웃긴 게보스 많이... 이겼네. 저 보스이거든요. <웃음> 저거 보스 이겼다. 이 정도? 보스 이기셨네요. 인공지능은 아니다. 어허, <웃음> 오케이. 확인. 가볼게요. 진보 간다. 도우님 진보. 가자. 이로우이 와야 되는데 아 여기서 못하면 쪽박이네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갈게 이 왔네 얘도 뭐뭐 는지 알려줘 상대 그 질러만 그건 누구야? 파, 파라야? 자, 파라 파라야 겐즈를 어떻게 잡아? 일단컷 일단, 일단 파라가 겐즈 아니야? 할만해 할만해. 파라 어디 파딘데아나 왼쪽인데 사운드고 파라 먼저 파라 먼저. 파라 어디 파라 어디, 어디 잡았네. 어딨는데? 메메메메 메크리커 잠깐 할머니 할머니 순서니? 하나 여기 다 좋아, 가자, 좋아, 좋아. 어머! 마이 마이 개자식아 들어와! 봤나? 어디 까불어? 어딜 까불어? 봤 봤지? 나야, 나야 건들면 뒤진다고.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를 재어 겁도 없나?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천천히 죽지 말라니까. 맞나? 이거지, 이거지. 파도가 지금 멀죠? 파도풀이가? 아, 파도풀 진짜 드립 아닌데, 팔아 긁었거든. 혼자 얘다 <바따만> <하>, 잠깐만 잠깐만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와 까비 라인 좀 어떻게 봐 아니 내가 볼게 아니라니까 나.. 나.. 나는 빼주면 안 될까? 난 잘하고 있었는데 음, 음, 봤나? 봤나? 쟤 혼자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유도한 거잖아 그렇게 나올 거야? 와주면 안 될까? 와주면 안 될까? 너무 아픈데. 언제 뻔? 언제 뻔? 나와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없다. 아뭐어떻 해? 아나 내가 내가 레이 내가, 레이 내가 못한 거야. 네, <웃음> <개물> 봐 <웃음> <야, 박소와. 웃음> <웃음> Ra 사람들... l 벌배운노 내가 고한다, 뭘배나 내가 뭐 경쟁에서 했나? 빠드에서 하네. 에이크리카 못했나? 이 개새야. 마만하고 있구나. 야, 만 나는 난, 난 팀터도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욕심이 없는 거야. 걔, 왜 이렇게? 어, 저거 봐, 나 저거 갈게. 가,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갈게, 갈게, 그냥 갈게. 하나 컷 디바 불한번안 타면서 뭐 어디 정체질이고 난 디바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었구만 하다 조심 나이스 왼쪽에 맥케를 맥캐, 왼쪽에 맥케를 둔다 조심해봐, 혼나갈게 하게하게 필, 바로. 잡았어 잡았어 음. 어 미안해 음. 언니 미안 못살것 같아. 천천히. 맛있어. 저렇게 뭐지 자리 아닌데 좀깝사래겠긴 나니까. 니가 네, 먼저 털었다. 이 개새야. 내가 했나?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지. 어쩌라고? 내가 11 걸었나? 네가 걸었잖아. 디질라고 했을게. 나 이사, 햇폭, 대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팔아 팔아 팔아 팔아 조지 팔아 조심 y 어, 우면 잘하던가 음, 팔아 왜 하나 왜 팔아 파워. 하나 나중에 o 지 r y I'm s o 겁나 부들부들 될거면서 I'm s 는거야매 I'm 매 o r r 나이스 s o r r 피해봐, 팔아 음. 붙였거든. 음. 이거 살린다고? 나 죽고 싶다. 왜기다 이렇게 바뀌거든 와... 라이온어, 라다온더다이온다 팔아. 전면 팔아온다, 팔아온다. 잘온다 베이저 1피 베이스컷베이스컷한 조커 한 조커. 아 복수해줄게 좀만 기다려봐 파라 파라 파라 컷띠바너마 일로와 마! 들어온나 어디 어디 일로와 일로와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나 하나 하나 아니 왜나부터하나부터하나부터하나하나부터하나부터 아, Singapore s i n g a 나이스. 모 o y 나모 a b 나 y a n a p i 다 t a Piota, Piota, Padape, Padape, Paracot, 나 a 나 a 나 a p a r a s a r a 아나카, 우에라 반피. 내가 틀렸다. 우에라카, 많이 늘었네, 나. 음. 하라카, 한조카, 다 잡았어. 라인 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모이라 r 모이라 m 사라 e are come. We are come. We are come. We are c o m 건데? 아니, 내 코너가. 천천히. 천천히. 이스한 조, 한 조. 한 조. 한 조. 한한 조. 한 조. 한 조. 한 조. 와. 와 봐. 하누군데누군데민스턴하 하나,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네. 맞지? 프로피에 우리 잘했다니까 불러볼까? 태교님 함께하는 어. 둘이 그룹인데? <웃음> 둘이 그룹인데? 소름 아니 그안 r u 둘이 그룹이라고 u r u b i r a 2리 지금. 진심. b i 이 a 2리 k u r 까 b i r 이 2리 님이 r u 긴 한데 같이 하어 아니 딱봐도 부 a 정 봐가지고 뭐하는거야 저게 맞아 아니야 맞지? 네, 아니 돼지도 아, 되지도 않다니 <웃음> 제 본질이에요 어우 근데 저좀 저 늘었죠? 겐지 아니 이게 확실히 연습하고 오면 잘한다니까? 한번 다시 가볼까? 네 아아 아, 아, 아 왜? 아니 이게 뭐뭐 뭐 인공지능이랑 하는건데 무서워요 가보자 방금 근데 내가 는게 느꼈던 게나 괜지 진짜 못해 아내팬이면다알 거야 나 괜지 못하는 거 어? 어?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그랬... 모른다고? 괜지 못하는 걸? 어. 야, 뭐라 그 게임이 안들어가죠아 왔다 로우님 부탁했는데 안만나게 한 명만 더 해주라 트레이선이안 그, 만나게 좀 해줘 할 필요 없긴 해 사실 아니 나는 내가 미션 걸린 게 아니니 어 근데 왜안 잡히지 잠깐만 왜 안돼 왜 안되지 안되는데요 로우님 안들어가지는데 로우님 괴롭히기 방을 눌러볼까 되나 안되나 어어 가지네 로우님 루언님 괴롭히기방은 들어가지는데요? 아 이게 뭐야 젠나타. 하이 아 이건 좀아 와이 와이 아니 빌러랑 빌러를 는데는데요 어? 할만하잖아 죽었잖아 물론 죽어진 거긴 한데 하이 <웃음> 아에아무것도안하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봤죠? 이게 바로 180도 돌리기. 어? 너 거의 어? 안 보고 소리만 듣고 사플 플레이. 자안 보고 있는 거 알죠? 아빠. 아 싫어. 안녕하세요. 아저 너무. 아 <웃음> 어, 뭐가? 아 같이 되는 거라 정말. 오 야? 잘하는데. 날라다니고 나는 미세먼지만 기어다니는데 안녕하세요나가떨어졌가소리가 어디냐면 저요 니가세요? 니가세요? 니세요니세요니가어요데가세요 니가세요? 니가세요? 니가세요? 니가세요? 죽가다요 니가세요? 니가세요? 요 단 판에 둠피? 오, 나 진짜 왜뭐 못해, 왜 이렇게 못해? 하면 안 되겠는데? 단 판에 뭐, 개, 개인사한번더 할까? 아이씨. 아빠, 나 <웃음> 안녕? 날라갔네? 야! 오! 빨라, 빨라. 못 맞췄죠? 죽어야지. 야, 어, 뭐야? 잘하는데 사실 여러분, 로우님이랑 오늘 발로 란트 달라 그랬는데, 로우님이 인증이 안 된대. 안 해, 아, 야, 와이, 아, 나, 아 하트, 나, 하트.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 잘하시는 왜 잘하잖아. 야어 주잖아, 내가. 죽어주잖아? 아. <목소리>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고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이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 야. 미션 성공할게. 성공할게요, 로우님. 다이아안 된다. 로우님 미션 성공하려고 이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나노 없어도 되긴 해. 나노 아까 전판에 나노 나노 먹고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전판 같이 약간 좀 숨을 게 많은 게 좋은데 여기 숨을 게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퍼스 시터입니다. 로운 님왜 저에 대한 파리를 여기다 붙이죠 로운 님. 로운 님. 정신 차려. <웃음> 아니, 정신 차리라고. 나안 괴롭혔잖아. 빨리 빨리 빨리. 로운 님, 로운 님. 빨리 빨리 가자 아성, 아성부 미스 성공할게. 맥들리피반맥들리피반피반피반맥리피반반 피바! 리 피바! 피바! 맥트리 피바! 맥트리 피바! 맥트리 피바! 다다 그 내가 나가라 했다 강해진다고 맞춰달라고 1대1 아리야 있잖아 왼쪽에 아니 저는 딜러만 잡을 거예요 아유. 빨리 빨리 빨리 와봐내 세일 안줘 아니 나, 나만 온나 딜러가 나만 딜러가 타라가 더 세. 타라보고 잡으라게 있어, 궁있 있어. 없네. 어, 없네있는줄 니가 야가라 니가 가라. 바가 가라. 요가 가라. 니가 가라. 니가 가라. 니가 가라. 니겠다라 니가 라가 이렇게 반만 해마마게마마마파로마마마마마마어 감사합니다. 자마마마야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고맙지. 나이스, 자리야 Thank you. Okay, 뭐 m g 해요. 너 혼자 얘기 o t 요 아니. 아니. 아니. 내말 듣고 g 이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니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아니 왜? 내가 내가 다 30초 조용할테니까봐없으면나 말한다. <웃음> 오케이, 시작. 할 가다 가다 가다. 아 허. 꺼져 네. 꺼져 갔나 어 뭐야? 어? 어! 내 길! 어! 어 짜증나 아니 내구아 겁나 아쉬워 뭐, 얼마나 해줘야 돼다 뺏어 가는데 그냥 길을 성공 못하겠는데? 우리 팀이 잘해서 내가 못하고 있진 않거든? 성공 못하겠다 롯네 롯네 버퍼 버가자 버퍼가자 버가자네 버퍼 드가자 롯네 드가자 한두피한두피한피없다한두피없다아 기다려봐 걔 아, 맥프리 있거아려 그냥 해볼게. 내가 캐리해줄게 커, 봤지 아니 맞지? 갈.. 갈 없었는데, 거거거 루시오 카, 와 뭔데 봤죠? 아, 이거 연습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겐지 연습 그거 좋아 진짜 연습 다 되잖아 겐지 못하던 내가어 아. 미안 늦게 왔지 복수해줄게 내가 기다려봐 나, 믿지 나 믿지 안나 아, 복수했어 라인, 죽을... 라인 죽여달라고 나 겐진데 어. 라인 얼마나 피가 많은지 알아 좋아요? 오 맛있어! 오오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아... 깝다왜 이렇게 내 건데? 봤나? 지지. 메시 내 거! 메시 내 거! 메시 내 거! 아, 피 없는! 피 없는데? 도와,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감사 산조! 칸! 나한테 고다 가져가, 들이 양보해주세요 킬 얘들이 킬 돼지들이야 아, 양보를 안해도 좀비 뭔데? 어 좀비 일로와 컷 끝났어? 뭔데? 비벼 비벼라 한주야 비벼 비비라고 비비라고 비빔밥 아이 뭔데? 와 미짜 성공. 아 아닌데? 아아 보지 마.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보지 마. 이거 보지 마. 아닌가 봐도 되나? 아. 하... 아 왜? 아내 매력이야. 내 아이덴티티라고. 어나 이제 갈 거야. 안 돼. 마판이 하고 가. 돼, 나 아, 돼, 아, 진짜 시에, 아 진짜 막판아 진짜 막판해야돼아 진짜 나를 위해서 나 오늘 왔잖아 뭐 운동 포기하고 아니, 와... 아니 운동 포기하고 아 뭐... 왔잖아 한번만 나 오늘 라면 서말뿌른다고 한번만 부탁할게요 아니.. 아니 나는 출근이잖아 딱 한판만 진짜 아 하고 나서 너... 야얄자식이 바로 나가라 보, 보.. 잡지도 않을거야 딱 한판만 제발 막판 약속 약속 진심 딱 한판 빨리해 빨리, 빨리. 아 돌려지고 있잖아 아, 해주시는 거예요 빨리 잡다 감사합니다. 어? 그동안에 우리 또. 속기 k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아나 진짜 아, 아, 빨리 거 t h e r book. 아니 o n 찡 know. I don't k n 빨리 잡고 있잖아요 좀만 기다려봐 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겐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저 아까는 그렇게 오고 네, 네, 노잼이라는아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왜요왜안 그랬다고? 에에. 안 그랬다고? 아 재미가 요즘 없다고 도 개노잼이라고는 안 했는데? 와, <웃음> <하는 거야. 웃음> 아 개노잼이라고 했잖아 거죄지 요즘 재미 없잖아 재밌나 아니 하도 많이 할거까 그렇지 그나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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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 아뭘안 한다며.